안녕하세요. 춘영입니다 오늘 리뷰가 들어온 제품은 인스타스 스퀘어 원입니다. 그리고 무려 협찬입니다. 예, 드디어 협찬 들어왔어요. 어, 유튜브는 아니고 사실 인스타그램 협찬입니다. 하지만 여튼 인스타, 인스타스 SQ1 제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품은 정사각형의 주황색입니다. 파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까만, 까만색, 거무티티한, 무거운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밝고 가볍고 예쁩니다. 그리고 이 제품만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목에 걸 수도 있고 손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어깨끈을 활용해서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개성 만점의 카메라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함께 제공되는 스티커들을 전면 혹은 후면에 비춰서 남들과 다른 나만의 카메라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아시다시피 이쪽에 배터리를 넣고 내려서 필름을 안에다 넣고 사진을 촬영하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전면부에 보시면은 오프, 그리고 한쪽 돌리면은 온, 카메라가 켜지고 한번더 돌리면은 렌즈가 더 튀어나오면서 관광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걸로 내 얼굴을 확인하면서 셀피, 셀프 카메라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는 플라스틱이 나오고 두 번째 사진부터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니 첫 번째부터 너무 힘 빼지 않아도 되겠죠? 예전에는 컬러 필름밖에 없었다면 요즘은 이렇게 흑백 필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사진으로 작품이 되는 시간, 인스탁스 스퀘어 1으로 나만의 세상을 더 넓고 컬러풀하게 담는 방법, 소소일작에서 확인하세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SQ1, 스퀘어 원을 더욱 더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또 좋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주말에 인스탁스 타 스퀘어원을 들고 나가서 그날 그날의 추억을 즉석사진으로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휴대폰으로 담아놓고 보지 않는 것보다 즉석사진으로 뽑아서 공유하면 더욱더 재밌고 즐거운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춘영이었습니다.